이 우주는 요 중생들이 우글거리는 거고 좀 나은 중생 육도, 육도로 도 치면 육도식 설명으로 하면 천상계 좀좀 좀 살만한 중생 지옥계 괴로워 죽겠는 매 순간순간 괴로운 중생 순간순간 그래도 좀 살만한데 권태로운 중생 이 정도가 고등 침팬치들의 세계고 육도, 윤회 더 하나 더 들어가면 정토가 있고 정토에도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냥 참나 나 아는 사람부터 저기. 고단자들까지. 레벨업. 이게 게임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 속에 여러분 정신 차리는 순간 게임 속에 들어와 계신 거고 게임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게임은 진행됩니다. 레벨 레,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내 레벨은 측정되고 내가 한 모든 생각감정 오감의 카르마는 저장돼 있다가 반드시 과보를 남기고 그래서 이제 좋됐다고 한 거죠. 영화 큐브 보시면 그냥 큐브 안에 던져지신 거예요. 그 안에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움직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큐브가 막 바뀌어요.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걸 또 극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퇴보를 해요. 노력을 해야 그나마 현상 유지고 노력을 좀더 해야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는 그냥 깨달은 중생, 사정 아는 중생, 요령, 요령을 터득한 중생. 그게 육바람일이란 게, 중생노릇 하는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아, 세세생생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거 터득하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탈하니, 뭐하니 하는 건다 방편이에요, 방편. 왜냐면, 하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 해버리면, 공부 안 하고 낙오 할까봐, 아예 절망할까봐. 이런 거죠. 이게 게임하는 마음. 아, 내가, 어차피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저해벨 돼요. 가야죠. 어떻게 해요. 노느니 노느니 연불이라도 해야 되고 노느니 조금이라도 가야 돼요. 중생 살림살이 다 사시고 다 하시고 싶은 거다 하시라고 저는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 원, 중생심의 관점에서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한 없게 사시라. 여한 없게 사시라. 한 남으면 안 좋죠. 여한 없게 사시라. 다만 어, 여한업계 사는 중에 중생심은 여한업계 최대한 풀어주되 어, 레벨업, 양심, 양심의 그 성장, 육바라밀 요령을 닦아가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라. 갈때고게내 레벨을 결정하니까요. 여한업계 산게내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양심 개발했는가가 레벨업을 결정하니까 그거는 꼭 챙기시라 게임 하시되 게임 하면서 나는 뭐 게임이 꼭 레벨업 만이 목표인가요 저는 게임하면서 뭐 사람 사귀는 게 좋고 뭐 경치 구경 다니는 게 좋습니다 여한없게 하시라 다만 어, 레벨도 신경 쓰시라 레벨 올리려면 뭐 해야 되냐 육바람의 아이템 모아야 된다